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여기 봐봐. 저어뭔데 아, 없나? 네? 싫어? 아 싫대. <웃음> 잘 있는데? 그러네 어싸 아, 얘들아 아, 싸우지 말라니까 리가다 먹었는데? 아, 아. <웃음> 지금 하나도 맛보기 준비해 드리네요 불쌍해 <웃음> 우리 이거 먹어봐 이렇게 주는게 훨씬 나은데 <목> 네,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선물을 챙겨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 펜빌입니다. 여러분들 후기 좀잘 남겨주세요. 네. 지금도 후기 남기시면. 계속해서 뭐 저희가 뭐 좋은 후기들을 뽑아서 네, 선물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네, 자 갑니다! 맥주야! 맥주! 우리 그거 안에 들어있는거예요 이것은 바로 방람에 가서 받은 겁니다 음, 여기 있는 건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리 먹뼈소화파 접기, 양 등뼈 이렇게 팔았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정품으로 받은 강아지 맥주. 무알콜이에요. <웃음> 주의사항: 지나친 간식은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. 뱃살고 그리고. 선물받은 펫도유 권국대학교에서 만들었고 전연령 가능하대네요 유통기한도 이제 두달정도 그리고 또 사은품으로 받은 사료들 그리고 이거는 경품으로 받은 사료 어, 이거는 이제 붙일 수 있는 부착용 어, 뭐라그러든 레인테일 뭐, 뭐라고 해야되나 택? 리드질에 붙이는 거예요. 그래서 쌀이는 아직 사람들을 무서워서도 부리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예스. 두 마리가 달라서 이게 앞뒤가 다 있어서 가능하면 비슷한 걸 사가지고 앞뒤로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강아지 두 마리가 너무 달라서 이렇게 붙였고 그리고 한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건 강아지한테 그 아이스팩 넣어줄 수 있는 거. 이거 너무 좋아요. 이거 너무 기대돼요. 기대돼? 한번 깔아볼까요? 짜잔! 이렇게 강수가 있고 얘네이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아이스팩을 넣어서 찾아서데이석기 올려놓으면 됩니다.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.